꿈속에 나날, 내일만 되면 내예 고민을 한 것. 춤추나는 팀, 꿈속에 나날, 내일만 면내울 꿈을 향해서, 어, 그말 깁쳐. 두번거이이 비어 오를 내 바람 그 순간, 당험한 거야. 저의 는그 모든 것이 날 기다려. 아쉽게 싶어 흥렬한 싶소 정말 무심한 목걸음이 있어 이런 마음은 어쩌면 좋지 나무 고민돼 넘쳐나는 서장은 서로서로 도연 선생님행복해난지가 일어나는 이 점이 있을까 목소리는 이목숨 설렁설렁 춤을 추고 있는걸 너와 나의 어머니네 움직이신 소로 매력이 넘쳐 신순없이 지켜봐줘 유일, 유일, 유일, 압시옵나 자랑, 유일, 노래하게 가자 웃고 능력이 늦지 대사 이렇게 빛나리잖아 집게 제소만담 한걸음 부 어서 어서 준비할 시간이야 자유맘만 열쇠를 예고 운동이 시작되지 3, 2, 1 어서 와일 놓을까요 새하얗말너는 누구누구의 꽃에 비불들라 이제 물건 어어게 될까 풀뿌던 그 날이 너눈 피내네 우리 함께 만내려가 희망 유이플릭알지숭까 미래 유이플릭알지숭까꿈과은 하나님의 힘은 내문대 오예 꿈과는 하나는리다은 내문대 오꿈과 하나님의 힘은 내문대 오 이는 <목소리도> 남 <넘쳐> 어, 큰, 말, 귀찮.